그 이야기는 흡혈기 이야기의 원조가 되어 많은 연극과 뮤지컬로도 공연되고, 1931년에는 영화로도 제작되어 큰 인기를 누리기도 했습니다. 블라드 체페슈가 머물렀다는 불안선 역시 루마니아의 주요 관광자원이 되어 몇백년이 흐른 지금에도 후손들에게 큰 도움을 주고 있습니다.